가격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년 전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 됐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이슈가 아니더라도 집을 사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어느 정도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에는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기 힘들다는 뜻도 된다. 23일 KB 부동산이 공개한 12월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 자료를 보면 서울은 12억 6421만 원으로 집계 됐다. 이는 매매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1월에 12억 8,220만원보다는 소폭 하락한 가격이다. 같은 집계에서 2017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6억 6,147만원이었다. 이달 평균가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5년 새 1.91배 올랐다. 올드라 꾸준히 아파트값이 하락했음에도 12월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높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규제 지역 지정 해제 등 사실상 아파트값을 부양하려는 정책을 최근 대거 쏟아내는 중이다. 금리인상과 함께 아파트값이 고점을 유지하면서 매수심리는 몇 주째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1.0으로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래 역대 최저치로 매매지수는 최근 4주 연속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 중이다. 매매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보다 매도하려는 수요가 많음을 나타낸다. 수도권은 지난주 67.0에서 65.8로 하락했고 서울도 64.8에서 64.0으로 떨어져 58.0으로 서울 5대 권역 중 가장 낮았다. 양천, 동작, 강서구 등이 떨어졌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71.9에서 72.8로 지수가 소폭 회복됐다.